다들 기말고사가 왔군요 기말고사 축하 축하 다들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요 자, 제가 할 거는 바로바로 바로 오늘 딱 보니까 사실 뭐딴 거는 없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다이아가 있어요 한 아,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괜찮은게 뭐냐면 지금 밀짚모자 일땅에 기념 티켓 뽑기가 있는데 여기 스텝업으로 하면 150개 쓰면은 요거 4성 다에 100개 줘 이게 완전 된 꿀이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근데 이왕이면 방송각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켰습니다 뭐 150개 해도 뭐 얼마나 좋은 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정확하게 6시 5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기요 1회차 레쓰 총알을 꺼냅니다 렛쓰 달려라 달려 오랜만에. 오게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 오랜만에. 오랜아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랑키 안나올거같죠 자 1회차 날렸어요 2회차는 무료니까 그래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해봅시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2회차 가요 레츠고 나갑니다 오 어, 요거는 아 빨간거네 자1 2 품김 디바디캐버디 메포메포 헤르메포 자, 득점자 바로 뜨는데 볼케이크 아. 아. 호랑키 장군이 나올 것같다 그렇지 않지 야 우소풍 나만 더떠라새끼양샷상이 남이 남이 남이 남이 남이 비다 비 비다비다 이 남이 남이 남이 남이 남이 남이 좋이고이거이 남이 좋아? 남이 아, 남이 아. 자, 갑니다. 때문아 기본기부터 얼리기가 있어가지고 굉빈 끈질긴다. 갑니다3매치 우선 소박스소박소박소박스 에이. 스기박스 5박스. 5박스. 5기기5가스 5박스. 5박스. 5박스. 5박스. 5 없는거 좀 떴으면 좋겠다 인성 음, 음, 소바 r 인성 소바 s 각성상디 엠마조 u r 각성 상디 s 마 r 로소박 y 소 u r 나와라 소 s u 비 e 비 마지막에 뜰 텐데 뭐가 뜰까? 나왔다. 아, 방어네 아... 다음 아... 홀케이크 나미다 아... 저... 아... 홀케이크 나비니다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형깍... 대박! 오4성조각아 댓글 4회차 자, 4회차 가요 4회차 갑니다 Let's go. 유성소박 오 그래도 한눈깃발인데 지금 나려고하지만아 그래도 유성소박킹 나왔으면 다 야, 소바킥, 소바킥, 윤성, 소바킥. 자 오공이 불렀구요. 자, 조니, 조니. 자, <목소리> 끝이 <시프지> 오랜만에 보네. 윤성, <목소리> 소바킥. 제발, 소바킥 하나만. 제발, 제발. <목소리> 이왕이면 그러면 돌로기 하나 나왔으니까 부록을 하나 더 주던지 인년인년을촉판나면 어, 2년. 어, 쓴들이 아, 엄청날 것 같지 않냐? 끝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뭐야? 황금 깃발인데 왜 이래? 아 황금 깃발인데 왜 이러고 왜 이래? 촉판이래? 손바퀴은 초반에, 제가 받아갑니다. 아, 아 영어 씁쓸하네 이거 나는 이거 응원분인데? 이거 응원분인데? 나 사상캐릭 할줄 아네 107개 씁니다 107개 네일리즈 또뭐 아니고요 아 이거 이것도 5성이긴 하네 아 그래도 이거는 이제 로저한테 쓰는 게 맞는데 로저냐 오뎅이냐 이건데 그래도 오뎅보다 로저한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 네 로저냐 오뎅이냐 또 아주 제평가네요 자, 여기에다가 로저한테 백치기 싹 긁어내줘 좋아요, 올드로저에 백치기싹긁어서줘백아그래봐야 아, 83밖에 안되네 와, 아, 이그 정도 는줄 알았는데, 아예 아. 어, 내가 갖고 있는, 키. 내가 어디 이조가 명함이 있는데 이조는 이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공격도 하긴 해야지, 밸런스가 필요하긴 하니까 아, 로한테 벌써 싹을것 같은데? 로저. 레벨로.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배우쉽게 써보려고 하는 방송이에요.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열공하세요 바이바이.